자, 손준성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은 어, 총두개 4월 8일 날 전달된 고, 두 번째 고발장은 자신이 초안 작업 했다 4월 3일 날 전달된 첫 번째 고발장은 검찰 측이 제공했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 고발장에 대해서 준성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을 수도 있다 법리적으로 맞냐 이렇게 야당 정치인이 타당에 있는 정치인 또는 후보자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은 설사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직 검사한테 보내서 야 이거 맞는지 아닌지 검토 좀 해줘 봐. 이게 합법입니까? 음. 설사 김웅 의원이 초, 초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직 검사인 손준성 검사한테 보내서 검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도 네. 음. 지금 좀 사실관계가 혼재되어 있어서요.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관계된 어,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준성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은 총두개죠 하나는 이제 4월 3일 날 전달된 것으로 채널A 및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건을 내용으로 하면서 피고발인으로 최강욱 의원님을 포함해서 황희석, MBC 기자 등이 언급되어 있는 고발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4월 8일 날 전달된 것으로 이건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관련된 것을 건을 내용으로 하면서 피고발인은 최광욱 의원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버스 기자와 김웅 의원님과의 통화는 이두 가지 고발장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먼저 4월 3일 날 전달된 고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고발장에는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이 고발장에 대해서 김웅 의원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찰 측 입장이 들어왔던 것이다 본인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뉴스버스 기자와 통화를 합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 문제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고발장 다시 보여주시죠. 실제로 저 4월 3일날 전달된 고발장 내에, 내에는 도이치 모터스 건의 내용이 저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다. 근데 저런 것들은 아마 검찰 측에서 전달됐을 거고 윤 총장 측에서는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말미에, 통화 말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강욱 그거는 분명히 그랬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줬고 자신은 전달만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최강욱 1인만 피고발인으로 된즉 고발 4월 8일 날 전달된 그두 번째 고발장은 자신이 초안 작업했다 그런데 나머지 즉 4월 3일 날 전달된 첫 번째 고발장은 검찰 측이 제공했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자, 4월 8일 전달된, 전달된 고발장은, 그래, 좋게 봐서, 좋게 봐서 김웅 의원님이 초안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장재현 의원님이 띄워놓으신 그 녹취록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워딩을 한 건데요. 저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 고발장에 대해서 준성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을 수도 있다. 법리적으로 맞냐. 이렇게. 그래서 검토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님.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고발장이 있습니다. 4월 3일 고발장에 대해서 전달된 고발장에 대해서는 어,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그것을 검찰 측에서부터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문제 제기하고 싶었다 하고 싶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내용을 가지고 추정을 해본다면 저런 내용들은 검찰 측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도 첨부되어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원인, 원인 추론은 뭐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는 되고 ]이시죠? 이 회의를 여는 거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4월8일 전달된 이 판결 어, 고발장의 경우에는 자 야당 소속 정치인이 작성을 한 다음에 현직 검사한테 보내서 의견을 들어봅니다. 이거 괜찮냐 안 괜찮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줍니다 현직 검사가 이렇다 저렇다 자 이게 합법입니까? 야당 정치인이 타당에 있는 정치인 또는 후보자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자가 설사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직 검사한테 보내서 야 이거 맞는지 아닌지 검토 좀 해줘 봐 해서 그 검사가 검토를 해준다 이게 합법입니까? 아무튼 최소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합법이 저는... 아니고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 야당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설사 김웅 의원이 초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 녹취만 보면 현직 검사인 손준성 검사한테 보내서 검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왜 4월 8일 고발장에 대해서 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